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록인포의 안나. 네, 블록레이팅스의 존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채널 인터뷰에도 참여해주셨고, 종전 컨텐츠 리서치도 함께 해주셨던 블록레이팅스 팀이 있는데요. 앞으로 레이팅스 팀과 암호화피 시장 움직임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블록레이팅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에 대한 소개는 영상을 보시도록 할게요. 아이쇼를 어떻게 평가했고 분석했는지를 좀더 살펴보고 싶으시면 브로웨이팅스 사이트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둘째 주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과 주 이슈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는 지금 5월 6일 날 네. 1.52% 상승하면서 61.73포인트로 네. 네. 이제 하루를 좀 시작을 했고요 네. 대신에 5월 7일 날 2.07% 하락하면서 60.46포인트 네. 8일날에는 3.24% 하락을 했고 5월 9일날은 1.27% 하락하면서 57.75포인트로 네. 하루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5월 11일날 아시아에서 발생된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2.63% 하락하면서 56.39포인트로 그 다음에 5월 12일에는 7.15% 하락하면서 52.36포인트로 음. 하루를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만달러 도전이 조금 실패 되고 우아영 하면서 마무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주 대비 13.90% 허락하면서 52.36포인트로 네. 마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섹터별 퍼포먼스 성과 네.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시면 맨 위에 노란색 현재 80.41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저번 주에는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음. 음. 수익률 YTD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 13.80% 네. 하락하면서 가장 하락률이 적은, 네, 네 적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섹터는요, 플랫폼 섹터였고요. 네. 플랫폼 안에 이제 뭐 비트코인, 음. 이더리움, 뭐 네오, 이오스, 뭐 네네.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더 있는데, 네. 어 그래도 이 안에 편입되어 있던 이제 개별 암호화폐들이 음. 하락폭이 그래도 좀 방어가 잘 되면서, 네. 한주간의 수익률은 음. 13.04% 음. 하락하면서 그래도 가장 섹터 중에는 좀 양호한 네.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다음, 리지널 음. 퍼포먼스 네. 한번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맨 위에 있는 차이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한 주간에 수익률은 현재 24.67% 하락하면서 네. 61.91포인트로 현재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YTD를 보시게 되시면 대부분 다 50% 가까운 하락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네. 차이나 지역하고 이제 기타 지역들 차이나 지역은 40%대 하락 네.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37.97% 하락하면서 네. 네. 그래도 나머지 아메리카 유럽지역 대비는 좋은 성과를 음. 기록하고 있다 이번 주주 네. 주 유일하게 초록불이 켜져 있죠 아, 네. 네. 덴타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덴타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알고 계시나요? 덴타코인은 제가 감이 짐작하는데 혹시 메디컬 쪽 분야인가요? 맞습니다 덴타코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네. 네. 세계 치과협회에서 네. 기존의 의료시장에 네. 대한 조금 투명성과 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음. 나오게 된 암호화폐입니다 네. 네. 어, 연초부터 수익률 YTD는 71.25% 어, 네. 그 다음에 MTD 25.52% 기록하고 있고요 네. 최근 4주간 수익률 1 7 7 1 .17 7가 상승을 했고요 네. 일주일간에는 25.20% 대신에 이제 왜 상승했는지를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네. 큰 호재들은 없었어요 었 마케팅에 대한 좀 부재가 있었는데 4월 달부터 네네. 좀 많은 광고와 마케팅과 아,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아, 걸 보니까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조금 끄는 암호화폐가 아닌가 라는 거로 조심스럽게 정리를 하면 될 거고요 네. 자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네. 12.90% 하락하면서 네. 8461.55달러 네.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3.15% 하락하면서 음... 681.56달러 네.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많은 이유가 있었죠 이오스다에오드랍이한번 있었고요. 네. 그래도 13.85% 하락하면서 네. 14.8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YTD가 현재 69.83달러로 음. 수익률이 괜찮은 네, 편이다. 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디젝스다우라는 게 있어요. 음, 처음 네. 들어보는 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YTD는 27.56%를 기록하면서 네.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음. 보고 내고 있는 코인이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네네. 네. 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움직임에 대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5월 둘째주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5월 6일 비트코인 이제 평균 가격으로 최고 금액으로 이제 9,964 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만 네. 달러에 지금 음. 한번 좀 도전을 했었죠. 네. 근데 9,900 달러대 이제 머물면서 3% 하락하면서 9,560 달러로 아쉽게. 조금 음. 내려왔는데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이슈죠? 어, SEC에서 네. 이더리움을 과연 증권으로, 네. 시큐리티로 이제 분류를 할 거냐라는 음. 거에 대한 네. 이슈가 있는데 네. 이게 분류가 될 경우에는 이제 좀 제도적으로 좀 장벽들이 좀 생기거나 음. 좀 불편함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네. 이 결과를 한번 네. 귀추를 주목해볼 만한 네, 네 이슈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그 다음 워렌 버핏이 네. 또다시 한번 좀 암호화폐를 공격을 했는데요. 취약을 네. 제곱한 것만큼 치명적인 존재다. 암호화폐가요? 네. 네. 그리고 인트리스 밸류가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재밌는 건 벤처캐피탈리스트이자 워런 버핏의 제자라고 불리는 네네네. 차마스 팔리아피티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음.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버핏의 이해도는 네. 능력 밖에 있다 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반대되는 입장을 아, 네. 재밌는 입장을 조금만 네. 표명을 했는데 네. 네. 그 다음 5월 9일 기사 네. 한번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사장 겸 최고운용 책임자 CEO를 역임했던 음. 게리콘이 이러한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을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믿는다 라면서 음흠. 좀 우호적인 입장을 음흠. 좀 표명을 했는데 네. 어 게리콘이 지금 이렇게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나오고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이제 위원장을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딘가에 지금 네. 뭔가 암호화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발언도 아, 그 한걸 보니까 하면서 네. 이제 개인적인 음. 추측을 조심스럽게 네. 한번 좀 해볼 수 있고요 네. 네, 우리나라 네. 소식도 하나 좀 전달해 드릴게요. 새로 부임하신 윤석헌 금융감독 원장님이 좀 이런 얘기를 했죠. 투기과열되 네. 있는 비이성적 과열된 거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지만 네. 거래소 폐쇄가 정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음.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라 주장을 음.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적용 및 발전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라보면 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줄수 있으신가요? 자전 세계 현재 거래량의 11.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어피트 거래소가 네네. 가지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소에서 판매에 따른 좀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피트 이 사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 현재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없는 암호화폐를 팔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네, 5월 네. 10일에 이건 일본에서 발생된 악재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마운트 곡스 네. 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좀 비트코인을 음. 저희 조사에 의하면 8,014개 정도 음. 대량 매도를 하면서 네네. 가격 하락을 음. 조금 많이 가져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흔들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네. 기존에 네네. 이런 사건들이 몇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올라오는 속도가 네네. 좀 느리고 있는 있지만 네네. 그래도 네네. 조금은 가격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음...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주는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지만 다음주에는 초록불이 음... 들어오면서 네.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설명드리면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블록 레이틱스팀과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주에도 암호화폐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